하이자! 오랜만에 제 방에 벽을 두고 촬영을 해봅니다 앙띠릅니다 이번에 먹어볼 식품은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좀 음료를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요즘 따라 탄산음료 중에 이제 그 유명한 대표주자들이 있죠 그 중에 코카콜라에서 또 제로콜라 새로운 맛 시리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소개할게요 코카콜라 제로슈가 레몬 코카콜라 제로가 이제 그 스타더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미세하게 색다른 맛을 이제 감미하는 시리즈들 이여러 나왔죠 그 최신작인 레몬 맛인데 그 이전에 그 코카콜라 제로에서 느꼈던 맛들은 결국엔 코카콜라 제로 오리지널보다는 이런 입안에서 맴도는 이런 맛들이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점이 다 구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바그또뭐몰라먹으려고또뭐 별로 차이도 안 나는 제품 첫에미었으면 이제 이거는 코카콜라 제로 다른 맛 시리즈들은 안할 예정입니다 바로 시식해 보겠습니다 뭐 색깔은 검정색인 건 똑같네요 예. 이전에 코카콜라 제로 시리드들 중에서 이 스타더스트만 좀 약간 보라색빛이 감도는 그런 거 이외에는 그냥 색깔들은 다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푸한탄 비주얼적인 개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마셔 볼게요 제 주관적인 평판은 어, 이딴 식으로 낼 거면 은 새끼들아 차라리 이네 계열사 음료들 중에 이타미 워터를 탄산화 시켜라 그게 훨씬 맛있겠다 제로 건들지 마 그냥 응? 오리지날로 그냥 계속 먹을 테니까 건들지 마 확실히 제로 음료 시장에서는 너네가 펩시한테 졌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짜로 다양하게 예, 뭐 어떤 특정 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진짜로 다양하게 리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빠이